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연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, 성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형외과도 좀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기자는요. 성형이 사실 필요 없어요. 가수라면 성형이 필요할 수도 있죠. 근데 연기자는 얼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이 꼭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성형을 하면 내가 좀더잘될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분들은 연기자라기보다는 요 연예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한번 생각해보세요. 되게 잘생긴 배우들이 그리 많이 있나요? 오히려 되게 잘생기면요 연기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. 제가 생각할 때잘생겼는데 연기 잘하는 배우를 좀꼽으라고 하면 조정석이나 이병원 정도면 연기도 잘하면서 제법 괜찮아요. 근데 그분들이 뜯어 고친건 아닌 것 같아요.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요.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거든요 배우라는 직업은 그렇지 않아 남들의 시선을 받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것들이 먼저 시작되면 잘생긴 그 생김새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. 잘생겼기 때문에 잘난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예쁘기 때문에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한 경직성이 생겨요.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죠.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초반에 잠깐 이슈가 되기는 좋아요. 딱 보면 너무 예쁘니까. 너무 잘생겼으니까. 근데 그 이후에 연기를 하는 데는 오히려 되게 마이너스가 돼요. 그래서 저는 연기지망생들이 내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? 성형을 해서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전혀 필요 없다고. 절대 성형수술 하지 마시라고. 여러분들이 눈이 짝짝이고요. 치아가 못생겨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연기력만 좋아지면 다 여러분의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매력 포인트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공부하면서 성형에 대한 관심은 딱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연기자지 연예인으로 가려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